잡았다 나와 나비야 너 새끼 좀들고 나와봐 음, 나온다 나온다 가까이 올때 나온다 나온다 두 마리 나온다 나온다 나와 나와 나오고 있어요 너도 줄게 너 이거 먹으면 환장할걸? 핫거린다 잡았다 조동아 나와봐, 양홍이, 나와봐.